빨리 도 빨리 는 오늘 <웃음> 다 같이 부산에 파티를 하러 가는 날인데 언니들이 두시간이나 지각을 했어요 역대 지각적인 제가 이렇게 화날 정도면 아시겠죠? 저희는 멍청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몰라 이걸 어떻게 준비했는지 과정을 몰라서 약간 어리둥절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걸 한달 전부터 계획을 한 거거든요? 약간 성범이가 친구 처돌이라 가지고 우리가 원래는 1년 때 같이 만났던 그 멤버 그대로 놀려고 했잖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콜... 때문에 밖에서 막좀 술집 다니고 이런거가 좀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계획을 한게 부산에 가서 깜짝 파티를 하자 펜션을 잡아가지고 이제 파티를 해줄건데 성범이한테는 진짜 한달 전부터 제가 오늘 강릉을 간다고 한 날이에요 지금 막 파티용품도 다 준비하고 뭐 영상도 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부산에 지금 일단 갈거예요 안녕하세요 짜증나는 지각생들 아니 근데 두시간 늦은건 개오버 아님? 해봐요. 과정을 다 찍어놨어야 됐어. 예린이네집 가가지고 어제 새벽 2시까지 영상만 들고 이유, 차를 이렇게 대놓으면 어떡하지? 이유, 이유, 차 막혀. 세상에서 바보같이 제일 이유를 하는 사람은 나. <웃음> 방금도 바보 같았어. <웃음> 나뭐 챙겼냐면, 루미큐브 원카드, 할리갈리, 뱅이라는 거, 마피아 게임 같은 거. 음. 그거랑 뭐 이렇게 챙긴 것 같아 그리고 쟁가 아 잠깐만 나 그리고 노래방 기계도 챙김 미쳤어. 마이크 두 개야 나 오늘 목 쉬었는데 노트북이랑 연결하는 맞아. 거야 재밌겠다 응. 일단 우리 세명 있으면은 어색할 수 없어 사람들이 아니야 난 거기에 유일한 아이 형이야 애 언니 놀면 애너로 바뀜 그거 알아 어 하이 <웃음> 지금 소윤이는 주유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제 차인데 소윤이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웃음> 여러분들이 좀 뭐라 해주세요 소, 아니 글쎄 내 차인데 지가 주유를 하네왜내차 맘대로 쓰지? 이해가 안 가네 차 빌려줘서 주유를 <웃음> 해그니까 주유도 해주네 아유 말잘 들어 아유 이뻐 <웃음> 여기 성범이 점점 납작해져서 응. 거마 나 이제 강릉 가고 있어 아 진짜? 나는 민규 만났어 벌써 그때 가구 받은 거 정리하고 이래야 돼서 음. 정신 없을 수.. 너어제 민규랑 놀잖아 응 음, 알았어 알았어 안녕 하위 음. <웃음> 까지라 아? 야 뒤질래? 바보 새 바보인가 봐 민규가 하위라고 한게 민규도 내랑 <웃음> 한패거든 나랑? 고마워 민규 민규되지 어, 말고 와거 펜션 이뻐 내가 쳐다봐봐... 진짜 이쁘지? 여기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쪽이 주방 공간? 여기가 거실 여기는 제일 근데 뷰 진짜 예쁘지? 여기다가 꾸 아니 여기다 꾸미면 딱이지 않은? 풍선? 여기는 바베큐장 꼼꼼아 어. 나 이제 도착했거든? 아 그럼 건아 만나서 같이 와라 내가 택시 불러줄게 걔 도착했을걸? 걔3시 만기차 탔어 전화해볼게 알았어 헬로우 이터어 범아 아빠랑 가국좀뭐좀 좀 옮기느라고. 응, 아, 진짜? 응. 알겠어, 모르어 미안해, 연락 이따 갈게. 응. 음. 응. 나 해볼래. 야. <웃음> <웃음> 언니,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돼. 아, 진짜? 정신 혼미해. 이거 하나 기절해. 빵! 구독, 강좌, 좋아요, 코드나. 어. 그리고, 노면안 돼? <웃음> 나도. <웃음> 어? 제가! <웃음> 한이파티클 되게... 어. 있는 애만 하고. 네? <웃음> 저렇게 붙어. <웃음> 어디? <저렇게 웃음> <웃음> 이상해. <웃음> 아니, 왜 저렇게 붙어? 우리 쳐다보고 있어. 어플 어플링. 어플링. <웃음> 저기, 교양방송에서 조금 슬펙. 어? 교양 브이로그에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거야. 둥실둥실 <웃음> 스파이더맨. 올라가죠 스파이더맨. <웃음> 안녕, 상구와. <성과와>.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웃음> 근데 진짜 기괴하게 떠있어. <웃음> 박공입니다 아, 올라가죠 스파이더맨 안녕하세요 상아 나는 스파이더맨이야 파티오품 파는, 파는 가요네 맞아요 그럼 헬륨가스 들은 풍선도 차아요네네어 <웃음> 어, <웃음> 어, 풍선. 어, 그래요? 왜냐면 저희가 헬륨가스 이거 불다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아네 음, <웃음> 통사람이랑 <웃음> 하트를 로즈골드톤으로 <웃음> 그래? 야, 붙어붙었 아, <웃음> <같다고. 이거> <웃음> <해라>. 어서... <웃음> 어, 개웃겨. 터레스. 터레스. 터레스. 터 잘했. 터레스. 터레스. 터레스. 아레스 터레스. 터레스. 터레스. 터레스. 터레 <웃음> 태연이한테 이제 슬슬 성범이한테 언지를 주면 어떠니까? 아 이미 좀 덥석 물개함 <웃음> 너무 내표현인 어떻게 여기 데려오겠다. 얘 누구 친구임? 태연이랑 어떻게 데려오겠다. 그러니까 성범이가 태연이랑 엄청 친해서 어디 오라 그러면 가. 근데 지금은 민규가 있잖아. 그러니까 민규랑 태연이가 모르는 사이라서 민규랑 이제 태연이한테 물어봐야지 서로. 그래가지고 이미 친해졌다는 거예 그러니까 민규랑 이미 얘가 말을 터놨다 그러니까 내가 민규. 미... 민견태도 만약에 태현이한테 내가 시켜서 성범이 꼬시게 할 건데 그때 성범이가 너한테 물어볼 거다 100% 그러면 너는 이제 아 괜찮다고 해라 작전 동료야? 어작전다내 편이야 지금 성범이 편은한 명도 없어 앤랑 딱 성범입니다 이렇게 얘기와 대박 태현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여기 펜션에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얼굴 볼겸 그냥 깐깐 여기 들어왔다 가라고 왜냐면 성범이 그런 거 좋아하거든 태현이 대박이다 니가 여기 1등 공신이다 이파티의 1등 공식이 이렇게 띄워주면 좋아해 <목소리> 응? 미안해 어 하하! 다숨건호와 콤콤이 안녕! 하이! 해윈 박성범이 이거 보면 배신과 개적겠다 그치? 우리 성범이한테 인사할까? 그래 인사 응, 영상편지 하나 남겨라, 로 와요, 그럼 그래. 야, 뭐, 미안하다 근데 뭐? 어쩌겠노? <목소리> 우리 큰형님인데 <목소리> 이도 이해할 거야, 좀 있으면 내가 서열 1위라는 게 증명됐어, 이제 근데 이 모든 걸기어도1위되었다 그래, 맞아 인정해주자 이렇게 띄워주면 좋아해 아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야. 그래 건우는 내일 오전 차차 타고 왔는데 오늘 왔어 알바 끝나고 저 지금 이렇게 파티룸을 꾸몄는데 애들이랑 와. 다 같이 먹을 거 사오고 지금 차를 숨기러 가야 되거든요 응? 네. 어 누구시죠? 어? 엄청 달라졌네 어머 여기다가 이제 노트북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어 보이겠지 그러면딱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하고 이제 딱 노트북을 보겠지? 그럼 어 이거 종이 뭐지? 하고 딱 보는데 여기에 재생하시오. 하서 이걸 딱 재생하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재생하고 노트북을 닫으시오.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닫으면? 노트북을 바닥으로 치워보시면 이 밑에 선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물을 성범이가 옛날부터 갖고 싶다고 했는데 이게 전국 완판이어가지고 목구한 신발을 완전 열심히 구해서 사왔거든요한달 전부터. 엄청 좋아하겠지? 그리고 숨어있어야 돼 우리. 대럼요 됐어? 야, 들어왔어? 야 카메라! 언니 카메라 어디 둘까 이거. 홍범이, 감찰 네, 예, 예, 아니, 사이. 여기다, 두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저기 아니, 아니. 리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면 아니. 아니, 아니. 아고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다 That's all I a n do oh m o oh 네 <목소리도> 알고 싶었어. 아니, 솔직히 쉽대. 처음에 o u get on 때이 t 만 o 었는데딱 s 가 느낌을... 이 e r 박스 같은 e 같아요 t o 신발? 무슨 신발? h o u g h t you were l o o 와... i n g at the k 이 n 랑딱한개 don't ask about it. o k 고 y Ah. They got to wait for 뭐 근데... Besutt... 아니, 루재똥 페이스가 나있지? 금흰것거든데 태무지 살람이가지고신는 신발인데 이게 아, 이거 죽어놨어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거 죽어놨어 아니, 딱 처음에 들었을 때딱신발 보자마자 이거 신발을 보는데 네. 어, 이거 그때 민경이 신었던 신발인데 그 이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어, 나한못 쓰는데 이거 어, 너, 나, 나, 보고 그거 민경이 신었던 신발인데 하고 이거 아, 편이 있네 하고 옆에 이건 뭐지 하고 옆에 보니까 아 이거 안수현 신발이다 하고 보니까 정민이 신발 같은 거야. 아, 그러고딱 그러면서 카메라를 보니까 아 이거 안주현이다고 이거는 장바구니. 어내 장바구니. 얘네가 네 같은 데 원래만 안 붙어있지 있태준다니왜 그래? 너무 좀 이상해서. 아 근데 진짜. 아 잡지도 다 있다. 그 전혀 몰랐지. 그럼 내건 어떻게 할까? 내건 어떻게 할까? 어? 너희, 너희 다얘기나나스가 돈에 뭐. 진짜 내 o long, never, never, never, n 아이 e r n e 다 e r never, never, never, never, never, n e 얘기 r n e v 왜왜? 계속 v e r never, never, never, n e v 그 r never, never, n e v 에 r n e v 그 r never, never, n e 보안 그래서 내가 오늘은 몰랐잖아. 어, 난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어제 내가 이한 전화해서 말해줘. 아니 어떤 민규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가지고 성공할 때 <웃음> 왜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아니 소연이가 여기 갑자기 여기다 올리면 되겠다 문규야... 하고 다이렉이 오길래 근데 내가 어 무슨 일 있는 줄 왜냐고 물어봤는데 아직 답이 없네 이러길래 그러니까 아 별일 없는데 싸운 것도 별일 없는데 응. 그러니까 알았어 하고 나중에 왜올라갔냐 물어보니까 주위에 뭐 뮤지퍼라는 친구 관련해서 물어본다 <웃음> 그러길래 그러니까 개자람 진짜 굉장히 일리 있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맞는 말이구나 아니 진짜 나는 얘가 임기훈 배도 너무 잘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잠깐 통화를 했어 얘랑 잠깐 통화를 했는데 와아 내추럴 서울발이네 네, 서울말을 냈습니다. 아, 오리지널이래. 이게 아, 약간 짭이다 이거. 근데 나 서울 사람 아니야? 그니까. 강원도 <웃음> 나랑 같은 고양이? 감자 고양이. 뭐 건데? 이거 잘라놓볼어 어, 빨리 잘라. 뭐, 잘라보자. <웃음> 딱, 딱, 잘라보자. 히제네. 잘라보자. 야 잘라보자. 자, 사태양념 침대 꽂지면 어떡하지? <웃음> 민규 적응 못한다. 말을 닦아보자. 방문 요도 상황 파악 되자마자 아. 졌다 싶더라고 아까 난 그런 것도 다 녹화되고 있 거야? 니는? 어 민규야 속이 다 안해나? 볶으면 안 되고 왜 그래 계속? 얘왜 이래 미쳤나 봐 그래 어, 따끔? 아니봉뻥하나왜 이래? <웃음> 좀 많은 생각이 드네 <웃음> 내가 왜 여기 있나 싶지? <웃음> 너? 니가 <웃음> 왜 거기서 나와? <웃음> 왜 지겨워 <웃음> 왜 돌아 마셔? <웃음> <웃음> 내가 연장자라 그런가?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하지 마라 <말아>. 예 <웃음> 이거 잖으니? 어, 나중에 하는다 정범이 이거 어디서 구했어? 어떻게 어떻게 헬륨가스 너무 소주 소중... 헬륨가스 내가 다 너무 처음에 왔어 거. 얘들아 여기 서서 여기서 집어먹어야 돼 천천히 구워 응? 안돼 천천히 구우면 왜? 왜? 왜 따져. 그렇게 봐? 워더러나뭐하 <웃음> 어? 내가 들어왔을 때 소감을 딱 얘기해줄까? <목소리> 처음에 딱 들어왔을 었때문 열었을 때문 열자마자 느꼈지 아, 졌다 이거는 김태환한테 내가 당했구나 당했, 당했구나 하면서 <웃음> 그 누구 생일 파티를 하는 건가? 이 생각을 했다 근데 스파이더맨 있는 게 이거는 나를 위한 건데 또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이제 그 순간에 카메라를 보자마자 와 저거 소인이랑 똑같은 카메라인데 그 여기 사람들 뭐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노는가 이 생각을 또 했다. 그러면서 신발을 <웃음> 봤는데 슬리퍼를 봤고어 <받고 웃음> 슬리퍼 옆에 딱 보니까 김태현신발여 옆에 맞는데 하고 딱 보니까 수현이신발있더라고 <웃음> 근데 내가 여기 안수인 있는 데라 말 들었잖아. <웃음> 어, 딱 보고 안수인있다딱 봤는데 이거 자켓 있더라고. 어나 이거는 맞다고 그래 가지고 와 이거 규모가 크구나 <웃음> 제대로 썼구나 이거 <웃음> <회의 오거든. 웃음> 영상 재생취가 갑자기 픽보내가지고 아, 너희들 욕하려고 캔드부터 하는데 갑자기 민규가 야 그래도 영상 좀봐 그래. 그러길래 그래. 영상 보는데 ㅅㅂ도 그래. 여기서 사진 찍고 있더라고 에? 거기서 또 느꼈지 아이새 ㅂ 도 한통 속이었구나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영상은 왜안 봤는데? 아, 영상 보면서 그래? 그래서 영상 보는데 쇠쇠쇠쇠쇠쇠쇠 예린이가 봐도 돼 노래방 여기는 술 파티 여기는 요리사 내이가 서열 1위라는게 증명됐어 이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교환식을 해야돼 우리 이거 각두병나 여기있어 저평봐하세요 어? 아직. 일로라 나 바늘 바늘이면 실? 실 누구야? 혹시 연필 있나요? 저연필이에요 어? 혹시 품. 아 제발이요 제발 아마 풍선님 네. 아마저 네. 헬륨가스 아, 그리고 아, 나 아, 동심으로 아, 돌아갔어 아, 저는 콤콤이가 아, 아, 살르크헬거 분필을 줬는데 아 분필 생겼을때 없어. 정말 선생님이 되라는 큰 뜻이에요 근데 착용도 해야되고 실제로 사용하해야되요 네. 이거 착용하셔야 돼. 아, 아, 아, 아, 아. <웃음> 그 요재활용 여러분? 의 주문대작 티와 아. <웃음> 건조한 제주한테주어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 제어제어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 제주어. 어 야, 분필 진짜 개많은데 이거 어디 갔어? 와... 개많은... 나 쎄까? <슬퍼> <웃음> 이게 성범이를 위한 선물이야선물이를잘안쓸것 같은 걸샀거든 일단 첫 번째 엘사 비예요 어, 나 너무 좋은데? 그니까, 엘사 비필요. 어, 나 바꿔, 바꿔 나 바꿔! 아, 너무 예뻐! 어, 진짜? 첫 엘사 비필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진짜 없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건 반지, 반지, 반지 세트요. 예 아, 이거는 언니 가져. 뭐 야, 지금 다 착용해. 가을 거라고! 어, 요슬, 요슬! 레슨! 제대로 나 찍어 봐, 아 근데 이거는 소연이가 저한 얘기한건데 여기 이거, 이 화기스 물놀이 팬티를 샀어요 성머리 이거 보고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입어야 돼? 네 님이 입으셔야 돼요 강아지 위에 입을게 화기스 물놀이 팬티고 알겠습니다, 야, 물놀이 알겠습니다. 그래. 예. 성머리가 하고 싶거든요나 고르고 싶어 나도 고를래 내가 먼저 고를래 어나고나래나고를 딸기 나! 나! 내가 잠빠! 내가 잠빠! 내가 빠 근데 이거 안 들어가는데 이거 입어라 야머리 머리에 아, 이아 아, 아, 아, 아, 저기 마마와 네. 우야 할리퀸 할리퀸 <목소리> 급식 배시같 좋다 배시가 좋다 배시가 좋다 배시가 좋다 배시가 좋다 배시가 좋다 배시가 좋다 가 좋다 배가좋가 <웃음> 저것에 추억이 다 있어요. 주문 제작한 거예요. 오늘 그거를 꼭 하고 자, 주무셔야 됩니다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 왜또 칭얼? 자기야 와또 칭얼? 마스크까지? 잘잘아 그건 잘못 넣어요 네, 네, 이건 내 생필품. 제일 아... 쓸모있어. 야 너랑 너무 잘 어울려. 한번 뽀뽀만 해줄게요 여기 제대로 어, 한번 보오가 어? 이거 배고 잤는데? 어릇... <웃음> <웃음> 이거, <웃음> 아. 무라 <웃음> 데 이거 해야 돼. <웃음> 이거 해야 돼. 이거 <웃음> 어떻게? 아, 너무 모자 같음. <웃음> 여기 묶어. <웃음> 왜 엘비스 프레슬 <웃음> <안 웃음> 노래 깔면 안될것 같아 아, 아 예린이가 아, 알아서 깔아 어머 아, 어머 어머 아니 잠깐만 나는 데 내... 언니 내 교육 금지 됐다 아, <웃음> 엘비스 프레슬리 컨나. <잘 웃음> 낸시랭하고 엘비스 프레슬리들 컴먼 낸시랭 범시랭 야잘하네 어. 오케이 둘다 그러고 얘기해봐 한 번에 부터 응. 이번 이벤트가 어땠는지 뭔데? 아, 가만히 있어 너 정범이야? 다 오늘 이벤트 어떠셨 나요. 음에보낸 Cat! Cat! 여기, 여기. 해야지. 해야지. 어. 기 여기, 여기. 여기, 여어 어, 기 여기. 여기, 여 뭐가 힘들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여기. 어떻게,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이어서 박성범의 결론. <웃음> <핸런. 웃음> 결론이요? 신발 잘 생각하고 있어. 아예. 네, <웃음> 아, 처음부터 끝까지 난 비가 천사라고생각했어 <웃음> 어, 너만 나쁜 애 됐어. <웃음> 어 내가 신발 잘 생각하고 있어. <웃음> 다 같이. <웃음> 어 <웃음> 어 똑바로 얘기해봐. 신발 버리고. 진짜로? 아니야 똑바로 얘기해봐. 어. <웃음> <콘셉트에 시작해>. <웃음> 나는 단지 그냥 아무리 셉기 시작해. 나는 너아닌 다른 사람과. 짜장면? 짜장면 <웃음> 는건 <하는> <웃음> 상상도 안돼 합주기가 됩시다 합주기 합! 나 진짜 느낀 이 있어 살면서 좋은 사람은 많이 만나겠지만 너처럼 진짜로 <웃음> 안해 컷! 하나 둘 셋! 1년 동안 둘이 함께하면서 가장 서로에게 좋았던 거 <웃음> 선보이부터 나는 많이 싸우고그했지만 그래도 그 싸우는 와중에도 응. 내진정을 항상 소윤이를 사랑했죠 응? 응. 나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안소윤을 만날거야 아 아파 아프다, 아프다. 응. 소윤이는? 응? 소윤이 얘기해봐 소윤이 말고 다른 애칭으로 불러줘 안소윤? <웃음> 어, 애기는? 이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나는 그래 이 정도도 나는... 못겠죠 겨우... 나는 나는 난... <웃음> 나는 살면서 좋은 사람들은 많이 만나겠지만 너, 너처럼 코드가 잘 맞고 이렇게 편한 뭐 검증된 사람은 못 만나. 이우이우 오케이 너는 비즈니스 <웃음> 커플이야? <monitor. 나도 웃음> <nu> <웃음> 나 눈물 날뻔했 수고하셨습니다 네습니다 대환장 파티가 됐어 <웃음> 지금 새벽 4시야 아 <웃음> 어, 진짜 대환장 파티다 너무 힘든데 재밌 어, 이거 빨간진구 봐. 나도 빨간색으로. 바지빨요색으로 나도 빨간색으로. 나도 빨간색으로. 나도 빨간바지로 나도 빨간색으로. 나도 빨간색으로. 나도 빨간색아로나인빨간나랑나랑 아직 텐션. 6시 반에 간색으로 나도 빨간간다그로 우리 대환색파티나암빨간 예스. <웃음> <웃음> 엄청 예쁘다 하늘이 누가? 어? 이거 음 이렇게 몰라? 하늘이 진짜 예뻐. 햇늘이패 예쁘다. 봄에 물고 뱉도 하니. 아우, 터치오, 터치오, 터 o 깜짝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덮고 이제 서울로 친구랑 같이 올라가는 길인데 지금 제가 찍는 거는 제가 준비한 1주년 서프라이즈를 제작 과정을 이제 찍으려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저도 굉장히 준비를 했었는데 최인이가 빠르게 너무 선수 쳐가지고 이제 제가 한게 너무 진부하고 좀 뒷북 치는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그 제작 과정을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줄 친구는 제 친구 번호 번호입니다 그러면 <웃음> 그러면 이제 저희는 부산역으로 가고 있고 이제 친구랑 약속 있다고 거짓말을 치고 하루빨리 올라가서 좀 세팅을 해놓고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이편이한테 거짓말을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편이는 지금도 제가 친구랑 놀러 가는 줄 알고 그리고 소윤이가 계속 문치없게 막 자기 선물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막 나보고 뭐 준비했니 안했니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문치가 너무 없어가지고 아무튼 어, 근데 네가 어제 마실 수 있잖아 내건 어떻게 할까? <웃음> 어? <웃음> 저희, 너희 다 얘기했나? 제가 <웃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희는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과 가서 다시 영상을 찍으러 갈게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소윤이가 좋아할지는 모르겠는데, 소윤이가 한두달 전부터 살까 살까 사고 싶다 얘기해서 제가 준비한 선물인데, 박스는 상관없는 거고, 아니, 죠형님 네. 플레이스테이션4. 그건데, <웃음> 솔직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른 건 소윤이가 너무 다 갖고 싶고, 그래야 나를 위한 거기도 하지만, 제가 야무지게 포장도 하고, 리본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준비물을 구입했습니다 은이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자동차 게임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그 이거를 살는데 처음에는 강남에서 이거 자주 보려고 돌아다녔는데 하는데도 없고 막다 전화해보고 했는데 없다가 용산 여기 게임 상가 와가지고 바로 이거 구매하고 이제 k 시기까지 이렇게 구매를 하고 예쁘게 과대 포장을 해서 넘겨주거랍니다 열심히 쓰는 중인 성범씨 성범씨 지금 뭐하고 계시죠? 많 음. 음. 음. 음. 음. 입술이 많이 까맣네요 진짜로? 진짜로? 다리... 살짝 안 보여 다리도 상당히 까맣네 아씨 아, 이제 챙겨 봐봐 이제 디가 소영이한테 꽃다발을 주면서 안대로 눈을 가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있는 빛으로 딱딱딱 데리고 와서 손이 세팅이 다 되면 이제 내가 얼른 이 블럭 노래를 틀면서 이 러브 액주리처럼 이거 스케치북 공지를 이렇게 탁 하는 거지 그리고 딱이 멘트가 나왔을 때 내가 고런이한테 눈빛을 줄게 그런 고랑이다푸다닥 뛰어가서 내가 선물 숨겨 놓은 데를 미리 알려줄게 푸다닥 뛰어가서 내 선물들을 손이 앞에 다 딱딱 갖다 주는 것거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그러면 손이가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으면서 아무 그런 계획으로 하나 아예 하네 오늘 어제 이제 포장 준비랑 파케이지로 편집 쓰는 거 이제 다 준비해주고 소윤이가 지금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미리 소윤이 집을 가서 준비를 해놓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도와주고 있는 소윤이 옆에 스파이 수진이 누나가 같이 도와주고 있는데 선물을 이렇게 포장이랑 꽃도 제가 주문 다 해가지고 만들어놔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벤트 하기한 시간 전이라서 동선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한 시간 남아서 도 긴장이 되네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윤아 안녕 내가 너를 위해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봤어 너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열심히 오고 있겠지 뭐, 나도 오래전부터 고노랑 태연이랑 같이 그 계획하고 건데, 쳐가지고, 그래, 있지만, 준비했고, so d o n t s b a t y a y o i n e g e y o u t e l g e i t a l e i g t e a l to o I'm t a l to h n i g t l to h o m t a t h o y Oh